뮤비가 되게 특색있다. 그니까. 약간 브이로그 같해야되나 어. 음. 음. 아닌데? 오. 뭐야 이거? 호. 야 이젠 또 중동이야? <웃음> 어, 뭐야 이거? 수영인데 <웃음> 아낙수나무인데? <웃음> 아. <웃음> 아. <안악> 이번엔? <웃음> 어우 <웃음> 어, 그냥, 그냥... 여기가 가려놔가지 아이돌이라 이게 음. 끼가 넘치시네. 맞아 맞아. 맞아. 송민호씨 어. 어, 형들 저 가져요. <웃음> 아, 아, 아 잠깐 만 편집해 주세요. <웃음> 어, 되게 트렌디한데? 음. Hello, friends. <웃음> 어, we are going to talk about Korean music charts today. 음, 오케이. Okay. Korean pop song? Yeah. 음, 대중 가요들. 근 이제 한국의 이제 대중 가요 이제 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지금, 네. 음... 이제 12월 이제 3주 차. 어, 3주 차지? 3주인데, 어, 뭐가, 차트가 어떻게 돼? 차트 이제 1위가, 음. 벤의 이제 180도. 180도. 그리고 음. 2위가 이제, 송민호의 이제 아낙네. 아낙네. 되게, 통속적이. 아, <웃음> 세속적이야. 아, <아직>. 아, <웃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뭐냐, 아, 엑소의 러브샷. 러브샷. 응, 러브샷. <웃음> 러브샷? 아, 아 러브샷. 아. <웃음> <웃음> 이런 거 있어요. 네, 한국 전통 문화, 네, 러브샷이라. 네, 러브샷이라고 <웃음> 이제 뭐 1위에 대해 말해볼까? 그런 되게 좋더라고 목소리가. 벤. 음, 벤은 진짜 나는. 음, 해가지고. 그분이 원래 베베민 용 출신이야. 막 아, 그. 그룹이 있어 베베민 용이라고 아. 거기서 애 출신인데, 근데 되게 목소리가 되게 고우시고, 그리고 이제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아. 그래서 난 진짜 좋아. 원래 팬이었어. 원래 좋아해. 아, 원래, 어. 좋아해. 아, 원래 발라드는 잘안 듣는 거지. 아, 원래 몰랐는데 이거 180도 때문에 알게 됐어. 음, 나도 요번에 들으면서, 응. 근데 180도가 왜 180도야? 이제 어. 남자가 180도 달라져가지고. 180도? 음, 야, 역시 겨울이라 또, 아, 겨울이라 또 이별에 이제 관한 또그 şey, 내용이 또 나오는구만. 항상 입맘때쯤이면 또. 그럼 내가 좋아하는 성민호의 그 안학네는 왜 제목 왜또 안학네라 지었을까참 <웃음> 그러게 어 그게 이제 안학네가 아낙... 그 뜻이잖아 그 옛날에 이제 부녀자들 음, 이제 여성분들을 여자들. 이제 아낙네. 그냥 전체적으로 어. 이제 뭐 기혼이든 미혼 여성분들을 이제 이렇게 아우르는 말인데 그치.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뮤비를 보면은 음 약간 현대 느낌도 있지만은 좀 약간 조선시대? 어, 약간, 미친 왕을. 어, 약간, 과거의 그런 어. 느낌이 어. 있고, 또 맞아, 맞아. 중간에 또, 약간 20년대 그런, 뭐, 살참미 같은 약간. 아, <웃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노래가 좀 나오더라고. 난. 1920년대 막. 어. 그리고 또 막, 아 중간에 백더스로또 이거 하고 나가고. 어, 이렇게 딱 싸웠고. 안압수나무 <웃음> 어, 같아, 안압수나무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 그리고 이제 3위가 그거잖아. 엑소의, 아, 엑소의 러브샵. 음, 음. 아 나는 되게 좋게 들었어.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아이돌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음, 음. 근데 SM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도 역시 약간 되게 외국의 이제 팝 같은 느낌, 그치. 미국의 팝송 같은 느낌. 음, 맞아 맞아. EDM 많이 세련되졌어. 어 진짜 음, 트렌디하고. 어난 어, 진짜 되게 이게 맞아. 들으면서도 이게 아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노래인가, 외국 노래인가 아, 할 정도로. 맞아 맞아. 일단 뮤비도. 확실히 진짜 맞아. 때는 좋더라고. 엑소가 그 응. 유행가 가지고 연설하는. 아 아니야 아니야. BTS가 방탄소년단 편집해 주세요. <웃음> 방탄소년단. <웃음> 방탄소년단.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엑소분들도 인기 많고. 어, 엑소도 인기 많어. 더 많은데. 어, 그래서. 어. 좀, 약간 좀 다르지. 아, 오케이. <웃음> 근데 노래 좋더라고. 음 나는 되게 좋게 들었어. 나 왜? 원래 또 유행가를 좀 유행가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은 아. 어 약간 대중가를 되게 좋아해 갖고. 아이돌 진짜 좋아하거든요 되게 근데 음. 우리나라 팝이 또 이제 미국 팝을 막 따라간다기보다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어 약간은 그래. 그러면서도 이제 송민호의 노래에서도 뜻이 듯 약간 이제 좀 동양적인 그런 멜로디가 맞아, 맞아. 되면서 이제 어. 좀더 되게 이제 한류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되게 융합이 되고어 융합이 잘, 좀잘된것 잘 같아요 어, 되게 트렌디하게 됐어. 맞아 맞아 음. 오늘은 이제 어, 간단하게 어, 우리나라의 어. 어서 어떤 노래가 지금 음. 유행하고 있나? 음. 12월 셋째 주. 네, 네. 셋째 주에 셋째 이제 주에 어떤 한국에서 어떤 트렌드의 음악이 유행하는지. 음. 근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역시 한국은 또 발라드가, 발라드가. 또추워질 음. 만큼. 음. 그치, 옆구리 그래서. 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아무래도 발라드가 역시 이번에도 더 많다를 하나. 음. 그리고 또 이제 좀더 뭐랄까 흥이 돋는다니까. 음. 또 이제 흥이 돋는 사람들은 또 돋는 거고 음.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러브샷이나 러브샷 같은 거 미너의 완악 내나 뭐. 저는 뭐, 뭐 여자친구 있으니까 러브샷이나 들어야겠네요 저도요 아, 어? 있어요? 갔어요 <웃음> 랜선? <웃음> 아, 아닌데? 아, 때리지 말고 아, <웃음> 끝� 네. 끝나고 <웃음> 아, 미안 때리지 <웃음> 끝나고 말고 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국 커플들이 이제 데이트할 때뭐 보통 어떤 식으로 만나고 뭐 어떤 식으로 헤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 안녕.